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제가 짜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 신기하죠? 아니 이게 무슨 카드지? 제가 이 카드들을 저희 교육실에 비치해놓고 어, 저희 이제 교육받으시러 오시는 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이거 뭐 타로카드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네, 이건 타로카드가 아니고요 어, 끌어당김의 법칙 카드입니다 어, 그럼 끌어당김 법칙? 어, 그런 카드도 있었나요? 네 맞아요 어, 제가 올해 1월달에 에스터엑스 선생님의 끌어당김법칙 워크샵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책도 판매하고 이렇게 끌어당김법칙 카드들도 판매하고 또는 뭐 워크북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스토프들도 판매를 해요. 거기서 제가 뭐 책도 구매하고 뭐 여러 가지 구매했지만 어, 그 중에서 이제 끌어당김법칙 카드들을 구매를 했어요. 어, 이 카드들을 여러 개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카드는 우리나라의 어, 그 유인력의 법칙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어, 출판이 되어져 있고 그 가르침을 어, 담은 어, 카드고요. 요거는 유쾌한 창조자와 감정 연습 그리고 요거는 머니 룰. 어, 제목부터 머니 앤더로 c 트 i o 션이에요 그리고 돈과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볼텍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도 많이 가져왔는데 어, 다 보여드리기는 지금 너무 많잖아요. 아무튼 이 카드들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한장한 한 장씩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 묵상을 하면서 에스더엑스 선생님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과 정말 그 심오하고 어,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들 이 있잖아요 끌어당긴 법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수월하고 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끌어당긴 법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SX 선생님도 이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삶은 원래 즐겁고 신나야 된다 Joyful Life 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아주 정교한 셀프 인파워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 내면의 힘을 깨운다 아니면 내면의 어떤 그 내가 원래 깨달았다는 것들을 기억해 낸다라는 것들로 좀 해석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카드들이 통, 카드들을 이카드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어떤 혜택을 잇고 큰 커다란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어, 끌어당김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a s x 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 카드들 한번 쓱 훑어봤는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 근데 너무 요약해가지고 정말 핵시, 너무 핵심 점수만 요약해내서 제가 이것들을 살을 좀 붙여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I know who I a really am 나는 내가 진짜로 누군지 알고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어? 끌어당긴 법칙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들 많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어, 당신은 논피지컬 에너지의 확장판이다 어떤 비물질적인, 비육체적인 에너지의 확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끌어당김 법칙, 내가 원하는 것만 뭐 이렇게 창조해내고 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내가 누구인 거라, 뭐 비물질 와 아,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 끌어당김 법칙, 특히 에스더 엽 선생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에스덕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논피지컬 에너지 나중에는 근원 소스 에너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근원과 끌어당긴 법칙이 무슨 상관관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끌어당긴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꼭 필요한 거야 아니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또 영어권이니까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사실 시간이 저도 오래 걸리긴 했죠 왜냐면 이게 비물질적인 것들 또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것이나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도나 메소드도 함께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sx님이 덧붙여 놨어요 우리는 함께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어,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것 꿈이라고 해야 돼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논피지컬 상태에 있는 것, 우리가 논피지컬의 확장판이니까요. 우리의 더큰 나가 있겠죠. 더큰 나는 나는 어, 이제 Sx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원과 내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고 사실은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끌어당김 법칙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 정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되게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고 있고 어, 이 부분은 좀 깨달음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끌어다니 법칙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 여기 뭐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더큰 비물질적인 존재 큰 나, 근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농피지컬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 되냐면 이 컵의 상태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이 컵의 본질과 같은 진동수 같은 진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그 소망의 로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SX 선생님은 소망의 로켓을 쏘아 올릴 때마다 이 종이컵의 로켓을 쏘아 올릴 때마다 큰 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종이컵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종이컵의 진동수가 됩니다. SX사님은 이거를 볼텍스라고 표현해요. 볼텍스 에너지 내에서 종이컵이 생기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기면 라이크, 어트랙트 라이크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같은 종이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에스텍스님이 많이 설명 안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고 지나가는데 어,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그리고 더큰나 우리가 뭐 죽으면 어떻게 돼? 궁금하잖아요. 죽으면 막 영원히 막 떠나가고 하잖아요. 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에 대한 초점, 관심, 시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것 비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이제 근원과 다시 하나가 되게 되죠 드디어 근원과 완벽하게 커넥션이 되게 되는데 그 근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끌어당긴 법칙의 핵심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한 장에 뭐 글자는 몇자 안되잖아요 글자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비물질적인 즉 근원의 확장판인 것을 알고 있으며, 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것은 어, 근원을 얘기를 하죠. 어, 근원은 나 여기서는 이제 저, 뭐 저를 얘기하거나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어떤 주의 관심을 기울이거나 욕망 꿈에 의해서 맞아떨어 매칭이 이제 똑같은 걸 맞아떨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매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약간 심오하긴 했죠. 근데 앞으로는 쉬워져요. 원래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굉장히 좀 강력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SX 선생님 선생님도 이 카드를 1번에 배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근원과의 관계를 알아야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게 끌어당기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요약 요약하면 나는 귀 물질의 확장판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거나 소망의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된다면 비물질적인 존재 더큰나 근원의 존재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진동수와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다 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기적들과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어, 성공 트레이너 그리고 성공 트레이닝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